맥앤치즈 고소한 맥앤치즈 아내가 만들어줬어요 맥앤치즈 베이컨 듬뿍 홍 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용 홍 맥앤치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요? 맛있다 베이컨도 먹어봐야지 여기 안보이지만 베이컨이 6장이 이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장은 데코레이션 하느라고 이렇게 따로 어, 구워서 올려봤습니다. 아니 이거 뭐지? 후기를 보니까 느끼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엄청 맛있는데요? 느끼하다기보다는 엄청 고소해요. 이게 버터를 좀 비싼 걸 써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아, 맛있어. 요 근데 베이컨을 이렇게 따로 먹으니까 먹기가 좀 불편하네 그냥 어 데코를 위해서만 올려놓는 걸로 오 좋아 숟가락이 더 커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좀 놀랬던게 이거 있잖아요 이걸 맥이라고 하나? <웃음> 근데 얘가 그 뷔페나 이런 데서 보던 것보다 훨씬 커가지고 좀놀랐어요 엄청 크지 않아요? 비행기가 지나가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녹음이 돼서 안되겠더라고요 뒤에 차소리 정도는 그냥 주변 소음으로 여러분들 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비행기는 진짜 비행기 갑니다 하면서 막 계속 몇분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서 안돼서 지금 잠깐 정지를 했다가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앤치즈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음. 반갑다. 저희집 근처에 그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어? 국가기밀 아니요 <웃음> 청주 비행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웃음> 마지막 빨리 마무리 해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